우린 치킨 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 먹습니다. 저희는 스케줄 끝나고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우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가 아닌 그냥 나를 위해 음.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거예요. 더 멋있는 나를 위해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흔들려요. 네. 하하, 하지만 흔들릴 순 있어도 쓰러지진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도겸이 형이랑 요즘 며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웃음> 너무 웃겨요. <웃음> 너무 재밌게 다같고 있죠. 승관이가 <웃음> 하는 운동을 막 배워서 하는데 음, 하면서 저희리 한...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 네, 진짜 웃기죠. 오늘은 4분 운동을 4분 할까? 오늘 4분 복근 4분 복근 운동을 할 건데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이거를 한번 더 겸면은 <웃음> 오늘 해 봐야겠다. 음. 근데 이 4분 운동이 다 댓글이 와 4분 직접 해 보니까 1시간이던데요 이러는 거 진짜. 1시간 <웃음>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지? 그만큼 이제 강도도 세고 <웃음> 이와 <웃음> 중에 또 운동장에는 열심히 하고, 네, 네, 하고 또다 나를 다. 또 뛰어넘으려고 하고 아. 있는 저 건호 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또 부석순이 모였네. 아, 진짜. <웃음> 야, 멋있다 좋아좋아 좋아. 어 지금 살짝 등 말. 고 살짝 설레 포인트 거꾸거꾸로아 <웃음> <꼭 웃음> 아, 여기서 네 괜찮아요 자 우리는 잠말 말고 빨리 운동하러 가자 <웃음> 어, 자이 매트 두개 꺼내고 가자 네 근데 그 운동에 프리크가있어어아 그래? 아, 괜찮은데요? 우린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나를 위해서! 아. 아. 아, 이거는 조금 이 무릎 직각 만들고, 딴 데, 에이, 딴딴. 무릎 직각 냅두고 올라온 상태에서 비틀지 마, 다리. 아. 여기 그냥 비틀지 마, 이렇게. 와, 대박이다. 우와, 쪼아 배도 쫄아! 쫄아! 태국도 즐거워! 리부터 붙어서 쪼아배 아프게! 우리 시장도, 우리 싸이도 보여. 우와! 우와! 우와! 와와 안녕하십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웃음> 기어가서 그냥 있나? 한번 타고. 타고. 시작 하나 둘셋넷이 아, 뭐 다시 하나 둘셋넷해주하요 근데 나, 둘셋넷해나둘셋넷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어? 응. 했네 플레이크 직전을 했지? 플이크는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자. 쉴 시간 납 시작! 어떻게 분도 이렇게 어, 힘드냐. 오케이. 1분. 음, 좋은 말이 많은데. 오 마지막 1분 30초. 에이. 아니. 1분 30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우리야.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응.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또, 금씩 근데 30초는 좀 많긴 한데? 그래 이걸로 해내야지 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해냈다는 걸로 어?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도 하실 거 아니야 그래 해보자 그래. 집중 간다 대분 반 네. 준비 시작 누가 안아냐고 어? 어? 할수 있잖아! 승관아 벌써 <웃음> 1분 <해변> 다 왔어 <웃음> 여기서 너 한계를 넘어서 <웃음> 너죽쪽과그뒤거구나 너 포기하지마 <웃음>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웃음> <사람으로>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세요 마수있을할수 <웃음> 수 있어 10초 남았어. 아야아 아아 아이아몬드 아이아